Let's go! 내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동티뷰 사람들도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잖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고 자동차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아서 상태를 체크받고 있는데 동티뷰 그런데 내가 전에 받은 검사가 정기검사였는지 종합검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정기검사는 뭐고 종합검사는 뭔지 차이도 모르겠고 그냥 검사 받으라고 통지서 알아오면 아, 받을 때인가 보다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동티뷰 그래서 내가 어떤 검사를 받는 건지 또 얼마 만에 받는 건지를 알 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오늘도 윤쌤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아,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동티브와윤생의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동투뷰, 그럼 자동차 검사는 왜 하는 걸까? 일단 큰 목적,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국민 생명 보호, 대기 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 운행 질서 확립,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동튜브 그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우선 정기검사를 알아보자고 정기검사는 말 그대로 신규 등록 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보면 되는데 세부 내용은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검사 항목을 보면 첫 번째,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차대 번호와 등록번호로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세 번째, 원동기 형식의 불법 변조나 위조가 있는지 네 번째, 전자센서를 점검하고 타이어, 오일, 각종 벨트의 손상이나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다섯 번째, 제동력과 속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고 여섯 번째, 하체 쪽도 점검하게 되는데 각종 부품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체와 차대의 심한 부식이나 변형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일곱 번째, 전조 등의 방도의 허용 기준 방향 지시 등, 번호판 등, 제동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덟 번째, 일산화탄소나 매연 등 배기가스와 소음이 허용 기준 내인지 검사하게 되는 거지. 동티뷰 이외에도 검사하는 게 많은데 대략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정기검사인 거고 그럼 종합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는 걸까? 동티뷰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검사인 거야. 참고로 종합검사 방식은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부하검사는 실제로 주행 중인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검사인 거고 무부하검사는 시동만 걸어놓은 채로 기아를 중립에 놓고 하는 검사인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통튜브 그럼 내 차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어느 쪽의 대상 차량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기간과 주기를 알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는 쉽게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 거고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종합검사는 일반 승용차는 최초 4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2년에 한번 그러니까 6년이 되는 해로 이하면 해 되는 거고 사업용 승용차는 2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1년에 한 번씩 즉 3년 이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지역과 지방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모두 해당 거지. 그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겹쳐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정기검사 주기 중에 종합검사 지역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종합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동트뷰 대략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내 차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수 있겠지 시청자 여러분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자동차 검사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